할래? 난 어디든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좋아 everyday sunny day. 아, 배고파. 먹방, c 방 b e a u w i w h a t e v e r you want. 신 c 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저는 지금 속초에 와 있습니다. 바다가 봐도 진짜 힐링되는 기분인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앞에 광고 영상이 붙었잖아요. 속초 청년몰 갯배 스티와 전통시장 광고인데요. 여기가 청년 상인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광고를 하나하나 서 가시는 건데 먹거리도 있고 공방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안에 살짝 들어가 봤는데 엄청 크게 풀려있어요 내늘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10월 말에 공개된다는 그쁘이형 오늘 공개가 될 거예요. 일단은 들어왔는데 밥부터 먹어야겠어. 너무 배고파. 요형 소개는 이따가 밥 먹으면서 해드릴게요. 이거 맛있겠죠? 스페셜 치즈 오믈렛이랑 개딱시장 치즈 볶음밥. 옹심이옹심이 나쁘잖아. 알아? 어, 뭐? 밀가루로 만드는 거야? 어, 심이 뭘로 만들어요? 아니, 감자, 아, 그래, 감자, 감자 감자는 감자. 어떻게 밀.. 야, 감자 밀가루랑 비슷해, 느낌은 옹심이 하나 주세요 그다음에 스테이크 이거 하나 먹어보자 이거 스테이크? 미초로 뭐. 주세요 네잘좀 들어가 아, 지금 잘 들고 있어 이떨리는 벌써? 아니야, 뭐 운동하 사람이야 <웃음> 얘기 하지 마, 잘 있다. 짠오 <웃음> 다 좋은데 쓰잘 안 질까? 무거운 건 아니고. 아니 네. 아니.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없네. 손이 떨리는. 아니 아니. <웃음> 이걸 딱 해주고. 한국밥도. <웃음> 나도. 감사어 응, 그래? 그래 네, 내가 다 먹어야겠다. 우리 싱크이가간 사이에 제가 최대한 많이 먹겠습니다. <웃음> 우선 반이 없어졌는데? 왜 여러분 고기 반이 없어졌는데요? 어, 샐러드 좋아하잖아 샐러드 많이 먹으라고 가 응. 언제부터? 박인가음음는 <웃음> 음 먹이. 일단 이렇게 옮겨줄게요 뭔가 쫀득쫀득한 떡국 먹는 것 같아. 핫오컵 펄... 큰 느낌. 어어어어, 너뭘좀 아는구나. 너, 너 김치랑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 같이... 바닷바람 맞으면서 붓다하게. 그니까그 느낌이 좀... 감정이 있다. 그래? 아, 네? 지금이다.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니 근데 형속에안 돼? 어어 아, 아, 아.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 찡찡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요 윤산이라고 하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직업은 어떻게 되시죠? 직업은 가수... 아, 아 배우로 하겠습니다 네 <웃음> 하하 아 그래 고를 수 있다면? 굳이 네. 고를 수 있다면 배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웹드라마를 아유 <웃음> 나오면 꼭 같이 봐요 음이빵안 먹는데? 왜? 양심상양심상 양심상? 이거 다 먹어 놓고 빵을 안 먹으면 은 양... 한식이잖아 아, 해피하지 않게 들고 나안 먹었어. 어이구 그래도 나는 옹심이가 오히려 제일 나았던 것 같아. 뭐공기밥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뭐. 있지 않았어? 그래? 아빠 형이저 뭐야? 이밥 먹지도 않을 때 티타피어 갔다 와야지. 아유 고마워. 자형 먹는 거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밥도 먹었겠다. 공방을 보러 갑시다. <웃음> 그냥 너무 이쁘다. 이런 거 여자친구 사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가자. 아, <웃음> 징그러징그러 어, 징그러, 징그러. 어너 닮았는데? 이건 얼마예요? 이거, 이거 왜나 거기 봐? 이쁘죠? 아사사사 사, 사. 이거 얼마예요? 6천 원이에요? 얘한테 6천 원 살짝 그건데 아 다른 것도 사야 네. 돼? 아, 네. 아 가겠다 안녕세요 네. 네. 여기가 진짜죠 제가 봤을 때 속초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여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싶은 거 얘기할 건데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죠 안 파는 거죠 이거 이거 가격 제일 싼게 뭐예요? 여기서 제일.. 싼게 뭐예요? 뭐예요? 얼마예요? 4,500원 아.. 아, 아 아니 아 그.. 제일.. 아 이게 뭐 오지도 않잖아 오늘부터 먹으려고 못 먹는 가구.. 싸도 보지 마뭔 소리야 지금 살 건데 그거 뽑는 거죠? 네, 그 아. 매진이 돼서 매진이 됐대.. 아쉽다.. 하면 음. 오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왜 아 피셨어.. 안 해.. 밥 아니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가격만? 게 이것도 뭐다 직접 다 만드시는 네, 다 거예요? 네, 하나하나 만드세요. 어, 영 여기도 반지 있어. 어, 더 이뻐. 어, 영. 응. 형. 형, 지금 바다 갔다 올게. 음, 저 이거 흰색으로 해 주시고요. 릴렉스 되는 약간 한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았어. 이렇게 다 샀어요 반지도 선물 받았어요 다 맨날 잃어버리는데요? 뭐? <웃음> 시설도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좋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너무 더 귀여웠어요 어...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 <웃음> 첫째 날은 청년몰 갯페스 t 에서 이렇게 즐겨봤고요 둘째 날에는 중앙시장에서 이제 먹거리 먹방을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저희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저희는 이제 시장 왔어요, 시장. 어, 어, 맛봐도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제? 어 홍새우튀김, 망새우튀김. 정말 맛있네. 음 먹으면 깜짝 놀랄 그리고 이거 공개튀김이라고 이거 게살로만 만든 거지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세 가지 그럼 같이 섞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섞어주세요 대한민국을 한번 내시면 새우 방증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네, 네, 네, 네, 끄요 감사 껍질 있는 걸로 먹고 싶어요 껍질 없는 걸로 네. 먹고 싶어요 어? 이 찍어내는 거 아니야? 응 사실 응. 거짓말 못하잖아 이거 응. 진 진짜 맛있어 네.. 음 이건처랑 사장님이 돌면서 대한민국을 해주고 서비스가 모든 테이블에 나가요 뭔가 경이 넘친다 치 착각적 눈은 꼭 그렇게 개선치리하게 떠야 돼? 오리지널을 먹어야겠어. 보통 맛으로. 네, 남편 찾아야 바로 나왔어요? 네, 안녕세요 뜨끈한데? 어, 뜨끈해. 방, 방금 이제 상자에 담았나봐. 매운맛은 신라면보다는 좀 맵고, 불닭보다는 안맵대 그래? 그럼 매운거 시킬 거야 오리지널을 먹어보고 싶었어. 아, 그거 왜 기준을 너한테 맞춰? 선생님한테 양보를 해야지. 오픈을 해주시죠. 하. 그 잠깐만, 잠깐 <웃음> 맛있구만? 유본적으로 매콤함이 있네. 약간 옛날 스타일의 튀김 반죽? 근데 식을수록 얘가 더 힘들게 진다 옛날 양념치킨 맛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 오리지널 시키시고요. 물리지 않게 다 먹고 싶다. 매콤한 맛 시키셔도 될니다 제가 이 속초 청년몰 개에 ST와 중앙시장 먹방. 여행이 끝이 났는데요. 근데 아쉬운 게 공사 중이어가지고 다 오픈된 걸못 봐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 그... 인테리어가 세련됐다는 거지? 어, 네, 맞아요. 야. 깔끔하고 <웃음> 좋았어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이제 공사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상인회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아,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신쿡이 먹어 봤으면 음식이나 것들 었으면 요리나 이렇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